아주 오래된 날 바모칼레 이름도 없었던 때 이곳 헤에라폴레스는 온천 관광 휴양도시로 유명했다. 이곳의 휴양이나 피부질환 치료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면서 도시는 발전하고 이곳 사람들은 많은 돈을 벌 수밖에 없었다. 7km 떨어진 라오디 게아에서도 지역에서 재배되는 모카로 만든 면제품을 팔아 많은 부를 가지게 된다. 그런데 특별한 게 없었던 건너편 마을 사람들이 생각해냈던 것이 있었는데 돈 많은 관광객들을 상대로. 장탁사오다 프라스 애스키네스베가스. 여기 파목칼르 있다. 아빠 봐요 파목칼르 봐봐 여기. 바로 아빠 여기 봐봐. 어, 저기 봐. 파파목칼르다 옛날에 도시 이렇게 생겼대. 여기2분다 롱마시대의 온천공강 휴양도시로 번영을 누려둔 곳이었다. 하지만 자연의 힘 앞에선 사람들은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의 무분별한 개발로 많이 훼손이 됐다. <웃음> 데스코 세계자연문화유산인 이곳도 점점 푸른빛을 잃어가는 듯하다. 어? 어? 조심! 자. 장 하르면 면발로 들어가요. 미끄럽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아빠 카리비. 어. 미끄러우니까 조심. 지금 엄마도 온다. 있다며. 어 어디? 어, 저기, 오리배 있다. 여기 들어와봐. 아빠 손 잡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에이구, 미끄러워. 가요. 아뭐 <웃음> 마실 거요 아빠 어? 아빠만 다먹 먹고 제비스도 먹고있어그래 자, 제비스도 하나 사자. 하나만. 하나, 둘, 셋. 하나만. 하나만. 하나만. 나아 하나만. 하 아니 <shrie> 나 <shrie> <laughs> <laughs> 알파스랑싸타 tarafında bak. e s 시드 e h m d a i 극장 <S small spirit> <국장> <believed> <국장> 티아트로 <durability> <diferente 티 S> 이제는 이거는 오리지널인데 우리 내리는 것은 어, 다 만들어졌는데 시간 지나면 또 고장 나면또 고쳐야 되잖아. 그러면은 또 다시 때우고망가지면또때우고 하니까 다 틀리지. 시장을 놔 틀려요. 시장은 저쪽 있어요. 가 시장은 저 뒤쪽에 있어요. 어쩌나? 해피야, 불알 많음. burada i n s 죽을지예요, 죽을지. 아고라는 저 뒤쪽에 있고. 터키에 처음, 와, 처음 왔을 때 바로 얘기 왔잖아. 여기 아, 놀러 왔었지. 왔었잖아. 특히 처음 오자마자 나 혼자 여기 왔잖아. 와가지고 여기 히에라 폴리스 보고 에페스 보고 히에라 폴리스 보고 그런데 이제 손님들이랑 보고 이제 이번에는 애들하고 마누라하고 장인장모이랑 와서 네, 보니까, 여기 보니까 여기 정말 괜찮았었던게 처음 왔을때 사람들은 자연과와의 조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게 가장 큰 숙제일 것이다. 하디 기댈! 하디! 마리오 프리세스! <웃음> 야바시 야바시! 들루 야바시! Yavaş, yavaş, taşı, taşı çok fazla. Yavaş. O, yavaş, yavaş. Yavaş. Yavaş. Gel abi de fotoğraf çek. Fotoğraf çek. Ben yanına, ablanın. Arkadaşdan da gelmiyorsun. Gönüme gel. Kaplama. Hadi gel. Dur bak. Hadi bakalım. Böyle bak, abbaya bak.